네, 저는 네, 가된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자 대부분은 블랙박스를 한번 장착하면 사고 발생 시 영상을 확인하면서 마지막 녹화 영상이 수개월 전 것이거나 아예 녹화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서야 블랙박스에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돼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제 차의 블랙박스도 교체를 한 지가 대략 3년 정도 돼가고 있는 터라 교체 필요성을 느끼고 며칠 동안 어떤 것이 좋을지 찾아봤었는데요. 제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어떤 것으로 해야 할지 결정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한달 전쯤 신 이제품 블랙박스 한 가지를 협찬받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블랙박스와는 많이 다른 독특하고 깔끔한 디자인에 다양한 안전 옵션까지 탑재된 블랙박스인데요. 제가 사용해보고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꼭 추천드려야겠다 되 싶어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등튜비와 함께하겠습니다. 동티뷰, 차 안에 설치된 이 블랙박스가 오늘 소개하려고 한 제품인데 모두가 아는 것처럼 브랜드 파워, 품질, 고객 만족도까지 모두 1위를 차지한 브랜드인 아이나비의 제품으로 T1000이라는 2채널 블랙박스인데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블랙박스 최초로 4G LTE 통신망을 적용했고 커넥티트 LTE 서비스를 통해서 고화질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일반 제품하고는 다르게 LCD 화면이 없고 또 LTE 모듈, GPS 그리고 와이파이 등이 모두 빌트인이 돼 있어서 블랙박스 하나로 모든 역할이 수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디자인이 컴팩트해졌고 나는 룸미러 뒤쪽에 장착을 했는데 룸미러와의 간섭이 없어서 위치 선택이 자유롭고 시야를 가리지 않게 돼서 좋더라고 너무나 특별한 기능이 많지만 몇 가지만 소개해볼게 첫 번째, 주차 위치 정보 제공 가끔 대형마트 같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볼일을 마치고 왔는데 주차 위치가 기억나지 않아 고생했던 기억 누구나 한 번쯤 있을 텐데 그래서 나도 주차 위치의 기둥 번호를 꼭 촬영하곤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티천 블랙박스는 아이나비 넥트 앱을 통해서 마지막 주차 위치가 지도에 표시가 되고 주차한 곳의 전방 후방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헤매지 않고 주차된 곳을 찾을 수가 있었고 두 번째 SOS 알림 서비스 본체의 SOS 버튼을 클릭을 하거나 또는 주행 중에 큰 사고가 감지가 되면 아이나리 커넥트 앱에 사전 등록된 가족이나 지인 등의 전화번호로 블랙박스의 영상과 사고 위치가 담긴 긴급 상황 발생 문자가 자동으로 발생이 돼서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인데 나는 이 기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좋았어 이전 영상의 소개. 했던 공익 제보와 연관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지정차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했을 때 SOS 버튼을 클릭하니까 전후 5초 그러니까 10초 동안의 영상이 지정된 번호로 영상 다운로드 링크가 제공이 되고 번거롭지 않게 영상을 다운로드해서 편하게 공익 제보를 할 수가 있었어. 세 번째 충격 및 물피 도주 즉시 확인 주차가 된 상태에서 차량의 외부에 충격이 발생될 경우 충격 전후 20초 분량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영상 전송 알림 서비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물피 도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이외에도 언제나 주행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발렛 대리운전 이용 시 무단으로 차를 이용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나이트 비전 등그 외에도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 제품을 주문하면 이렇게 본체 박스와 아이나비 커넥트 LT 유심이 별도로 오고 무료 출장 장착이 가능한 쿠폰이 같이 오게 돼 있어 본체를 꺼내 보면 심플하고 전면에 카메라 렌즈는 측면에서 각도 조절을 할수 있게 돼 있고 이건 T 천 전용 라케이스 거치대인데 별도 구매로 이걸 구매하면 전원 케이블, 메모리 카드, 전원 버튼을 모두 덮고 잠그는 구조라서 누군가 임의로 전원 끄거나 메모리 카드를 빼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생긴 전용 공구로만 해체와 조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시청자 구독자님 잘 보셨습니까? LTE 이용 요금이 연 59,800원으로 1년 동안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이후 커넥트 LTE 서비스가 불필요할 경우엔 서비스를 연장하지 않아도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서 실시간 영상 확인 및 영상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리한다. 수고했어 동TV용